그 눈물을 열어요 그 눈만을 셨넬다 간절한 소망이 나를 여기 있게 만들어낸 가 한오을 수많은 별을 내가슴속에 문을 위해서 어느 어떤 슬픈 날을 지나가고 마법 같은 시간을 얻으면 손을 내밀어요 모두 다 꿈꿔한 그날처럼 말해왔던 그 모습 여러 순 멜로디 내가 찍었서비을 열어요 그에만의샤했다어제지 않는 타올라 열아색의 멜로드 내 가슴의 떠풍을 열어요 그늘만의 샤네타 말해왔어 만그 모든게 내 가슴의 떠풍을 열어요 그늘만의 숨겨왔었던 그불 따라가 몰래 꿈아하수 You're the one t a t s o i n e s i the t a r s Go to the end of the s l i g h t